이 노래의 와우 포인트 중에 하나죠. 바로 저스티스 님의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움직여 바피, 오너바디, like it's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호입니다 여러분, 쇼미 11잘 보고 계신가요? 저는 RT 프로듀서 님의 마이웨이라는 곡에 꽂혀 있습니다. 거의 매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의 와우 포인트 중에 하나죠. 바로 저스티스 님의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움직여 바피, 오너바... 일반적인 바이브레이션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소리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스티스님의 바이브레이션은 트레몰로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은 바로 비브라토라고 하죠. 우선 비브라토는 <목소리도> 이렇게 음을 위아래로 떨듯이 내는 기법을 말하고요. 우리 저스티스님이 사용하신 트레몰로는 이... 이런 식으로 한음을 아주 빠르게 반복해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일명 양 바이브레이션, 염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트레몰로를 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라는 모음으로 한음을 끌어주면서 히라는 발음을 빠르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라는 모음에 히읗을 섞어 줄 때마다 성대는 살짝살짝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히히히히히히 이런 식으로 트레몰로를 할수 있게 됩니다. 흠지겨바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걸 두성으로 하게 되면 히 이렇게 천여귀신 성대 모사도 할수 있게 되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비브라토를 연습해야지 트레몰로를 연습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트레몰로를 고치려고 연습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 트레몰로를 연습하셔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아, 음을 끌어주면서 히읗을 섞어 주면 성대가 살짝살짝 살짝 벌어져 트레몰로가 되는구나. 그러니 음을 끌어줄 때는 이응을 유지해 주어야 비브라토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굳이 어떤 연습들을 하지도 않았는데 비브라토는 잘 안되고 오히려 트레몰로만 잘 된다면 오히려 자기만의 유니크한 색깔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저스티스님처럼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